뮤직카오는 서면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하더라도 투자자 재산인 저작권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구조로 바꿨다는 건데요. 법적 테두리안으로 들어온 만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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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수밖에 없죠. 9 음원 과거에 그 음원들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음원들은 조금은 아시겠지만 획일라돼 있거든요. 2014년경 우리나라에 음원 권리에 투자하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약 35년간 음반을 제작해온 윤등용 대표도 당시 음원 권리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거고 주로 이제 베이비복스나 그 뭐~ 은혜가 이때 이렇게 어렸는데 네, 네. 인기 그룹 베이비복스를 탄생시켰던 윤등룡 대표 (20년) 전 손수 붙였던 신문 스크랩북을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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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여의도를 향합니다. KBS 갔다, MBC 갔다, SBS 갔다. 예능 쪽이나 라디오 쪽에 홍보를 해 가면서 그 곡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대표는 인기 댄스그룹만 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라드와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을 제작하며 자금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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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들의 그 약점을 그 파고들었던 것 같고. 음반 제작자는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음반 발매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권리인데요. 음원 스트리밍으로 얻는 수익의 약 48.25%가 저작인접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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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억은 너무 무리한 금액이라고 편의상 삼억을 형님 그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데 그 양도 양수 이억 그다음에 신규 투자 1억 요렇게 계약서를 편의상 나눌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메일로 계약서 두 개를 보낸 케이사는 이상하게도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억 원을 보낸 뒤강간무 소식 1억 빨리 안 넣느냐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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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사 대표는 투자를 빌미로 음원권을 먼저 양도시킨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제자에 모시고 다 일을 할 거예요. 이거 원래 3억이었고 이게 이렇 하겠다니까요. 음원 네, 뭐 걸리면 확 채해가고 음, 음, 성급금 투자 안 해주고 뭐 성급 투자 이런 거는 회소안 되고 음, 불확실한 거니까 음, 음, 줄듯말듯 하게끔 해놓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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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배들한테 또 다른 선배들이 저때 코치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8억에서 10억도 음원 계속 투자할 수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음원을 넘기게 된 거지. 그렇게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 안 하고 4 0만 음원을 넘겨라 그러면 추가도 안 넘기죠. 그러면 받으신 금액은 총 얼마세요? 6억이야. K사가 약속한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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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제작자들을 K사에 소개해준 건 업계 선배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그게 그냥 그냥 다 넘겨. 넘겹... 네 넘겨라. 준 아, 아. 거예요? 응 넘겨라. 그리고 보상을 받아라. 응? 돈도 돈이고 앞으로 사업 계속할 거 아니냐. 너는 시트를 많이 내니까 돈받아서또 내면 이거보다 더 돈답을 많이 만들 수 있게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또 훑끗딱 건 거죠. 그런 어떤 절 예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선배가껴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주겠지 하고 뭐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 음반산업 협회 회장 <목소리>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최초에 소개시켜 주신 분. 네, 최초에 저를 소개시켜 준 분인. 선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들이 뒤에 있으니 뒤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또 내가 <목소리> 그러고 쫓아가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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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육개월 동안 고문단 여기랑 카운셀링이지 예 과세 고문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그때는 윤동경 네. 허구가 한참 지난 건데 아니 근데 윤동경 얘기 들어보면은 억울한 뭐 게좀 있더라고요 네네 어, 관련된 건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좀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왜 네. 법인카드까지 사용하신 걸로 저희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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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너 개인적으로 또 바로 투자해 주겠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게 가장 큰 문제고 평이라고 작사가 하시는 그 정도 인감 도장 위조됐었고 도 인감 도장 위조 도 인감 도장 위조됐고 확인했고 평도 인감 도장 위대 위조, 위조된 거다 확인했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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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도장이 다 인간 적어잖아요. 위조한 도장. 저희는 아예 몰랐어요. 아예. 그런데 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만 좀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위조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끄트머리가 이어져 있는 것과 아니어져 있는 것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냈죠. K사 대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작곡가는 말합니다. 에 가서 양도양수를 받아 왔으니 이 저작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작성을 다안 해주니까 이 계약서의 날인을 위해서 도장을 위조를 한 거죠. 그래서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우리 걸산 거예요. 해당 은행도 의혹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측은. 2018년경 작곡가들이 도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해서 처음 인지를 했고, 해당 대출은 K사로부터 전액 조기 상환받은 것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게 맞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게 맞다고 라 밝혀진다면 아마 위조사문서죄와 별도로 위조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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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혹시 통화하셨을 음... 때뭐 따로 말씀하신 게 없을까요? 네, 할말 없고. 할말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방송 전날 K사 대표가 제작진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들에 도장이 찍혀진 거고요, 목도장 형태로. 상대 측이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이거 계약과 관련에서첫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 생각했었습니다. K사 대표에게 투자 약속을 지키라고 찾아가 항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제작자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고 또 그런 아주 귀중한 음, 평생 읽어온 거를 너가 이렇게 가문위설로 어, 가져가면 되냐 돌려달라 어, 돈다 대줄 테니까 거기 들어간 거 아, 돌려주지 않으면 투자를 계속 해줘라.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져간 거 아니냐. L그룹은 자회사인 K사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필 미루다가 이제 갑자기 잘리면서 사장이 바뀝니다. 사장이 바뀌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대표들이에요. 전부 다. 이쪽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 그럼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은어알 수가 없잖아요. 왜 돈을 안 줬는지 어, 위에 보고 해보고 결과 내보고 약속을 안 지켰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얘하고 절충하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낼 때쯤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네명째 바뀝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자 2021년 음반 제작자협회 두 곳은 K사에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1년 4월 L그룹은 자회사인 K사를 약 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K사가 사들였던 만곡의 음원들은 통째로 B사에 넘어갔습니다. 약다 해서 200억 나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85% 수익을 다 빼요, 일단 저작권 인료로 들어왔으니까. 계속 네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계속 찍혔으니까. 많이 정말 들어왔네요 그럼. 싸게 샀으니까 되게 되게 싸 K사가 음원 권리 매입에 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는 주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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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BX에서 야 니네가 샀지만 이건 내 거니까 우리 달라. 돈 돌려줄 테니까 달라. 근데 똑 같은 거예요. 안뭐안 뭐,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어뭐 자기 아들하고 관계가 없대요. 자기들은 그걸 산 거니까 그렇게 딱 저걸 하더라고요. 그 걔네들 그음 음원 그 리스트에 가장 핵심에 음 음원이에요 제게. 그러니까 내건못 빼주는 수도 있어요. 비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K사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비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관계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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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육체적 통제를 당했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 혹은 피해자를 아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PD 수첩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제보받습니다